안녕하세요 유지쌤 입니다 어 여기는 지금 어디냐면요 미국 시애틀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 이고요 그리고 그 본사에서 저는 2018 mvp 서밋 이라고 해 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이제 마이크 로 소프트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이렇게 4일 동안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이렇게 모든 컴퓨터 웬만한 모든 컴퓨터에 들어있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를 운영하는 그런 회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궁금했어요. 어떻게 생겼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일부러 조금 마이크로소프트 안에 내부 이 건물들이 어떤 식으로 생겼는지 그리고 어떤 느낌을 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 해드릴까 합니다. 저도 많이 기대가 되고 지금 아침인데 아침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사람들이 자유롭게 출근하고 그리고 운동하고 그런 것 같아요 한번 같이 보면서 좀 이런저런 얘기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본사는 미국 워싱턴주 레드먼드라는 곳에 있는데요 회사 부지가 어마어마하게 커서 건물이 100개가 넘게 있었어요 아침이라서 한적해 보이지만 몇만 명의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죠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큰 운동장이 있어서 들어갔는데 야구장이 보이더라고요 이곳은 어디냐면요 야구장입니다 야구장 지금은 겨울이라서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좀 따뜻해지는 때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직원들끼리의 무슨 뭐 대회 같은 것도 하고 충분히 그러겠죠? 좀 상상이 가는 곳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부지도 지어놨지 아 한국에선 진짜 보기 힘든 그런 곳이네요 멋집니다 그냥 이렇게 봤을 때는 학교 등교하는 듯한 느낌이에요 굉장히 신기합니다 일단 저도 서밋에 참가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서밋을 진행하는 그런 세션들을 안 들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세션을 다시 듣고 그리고 점심쯤에 새로 나와서 다시 한번 캠퍼스 탐방을 좀 해봐야 될것 같아요 와 아무튼 아침부터 기분이 새롭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세션을 듣고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오전 세션이 끝이 났고 오후 세션을 하기 전에 이제 점심을 먹고 이제 잠시 앞에 나왔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엄청 어려운 건 아니에요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MVP 잖아요 그 전문가라고 하는 호칭을 가지고 여기 왔는데 와 진짜 생각보다 진짜 많은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한 20명 이상은 온것 같아요 이제 파워포인트라고 하는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이제 토론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야어떻다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다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너무 신기했던 거죠 진짜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서 좀 이것저것 생각이 좀 많이 들었던 건 뭐냐면 아 진짜 뭔가 좀더 배우고자 라고 하는 그런 욕망이 정말 많이 생긴다 라고 해야 될까? 그게 뭐냐면 아어 조금 더내 의견을 좀더 내고 싶다? 아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고급적인 그런 정보를 진짜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서 많은 배움이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어디에서 이렇게 이런 이렇게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겠어요 지금? 자 일단 어, 여기에 어, 있으면서 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건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전 세계적인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다양한 이제 분들이 오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격이 없이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는 것이 보면서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신기하기도 했는데 이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리고 모두가 같은 의견을 낸다는 게 진짜 아 이렇게도 될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 이렇게 전세계에서 이런 MVP들을 왜 불렀는가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해보게 됐는데 더 잘하고 싶어서, 우리가 서로 같이 동반자라고 하는 그런 느낌처럼 내가 진짜 이것을 좋아하니까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영어를 더 잘하고 싶다는 생각이 더 커집니다 진짜 내년에는 훨씬 더 많이 배워서 내 의견을 적극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요 진짜 많이 배워보고 싶은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자극을 정말 많이 받아요 지금 저는 뭘 어디를 걷고 있냐면 산책로를 걷고 있어요. 회사 큰 단지 안에 이제 산책로를 둬서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같은데 나무도 이렇게 크고 뭔가 이렇게 자연, 자유롭고 자, 아무튼 근데 저한테 이런 기회가 올줄 몰랐어요. 근데 저는 국내 정도에서 그래도 만족하면서 살고는 있었는데 이렇게 미국을 오니까 어, 내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와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어, 세계의 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될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더 많이 들은 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목표가 있다면 일단 내년에 또 서밋에 올수 있다면 서밋에 오기 전까지 최대한 영어 공부를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스킬들을 번역을 해서 좀 영상으로 좀 표현해 볼까 해요 그래야지만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보겠죠 그리고 대화도 가능할 거고 기술적인 대화를 하면서 좀더 소통하고 교류를 할수 있을 테니까요다 어, 둘러보고 싶은데 여유가 많이 없어요 근데 그게 참 아쉬운데 일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면 진짜 없던 아이디어도 솟아오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이 근처라든지 시애틀 오실 일이 있다면 레드몬드 캠퍼스에 한번 와보시길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자 지금은 이제 서밋 마지막 날 인데요 지금 굉장히 시끄러워요 지금 뭐 뭐좀 클럽 같은 분위기인 것 같은데 한번 가볼게요 와, 글로벌 서밋 마지막 날에는 다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데요 전세계 수천명의 MVP들이 한 장소에 모인다는게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다양한 즐길거리와 무제한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 술 정말 많이 신경쓰고 준비한 것같더라고요 일단 남녀노소 인종 상관없이 다같이 신나게 노는 모습이 정말 인상깊었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남녀노소 한군데 모여서 노는걸 보기가 쉽지 않은데 여기에서 정말 소원성취한 것 같아요 한국에서 행사를 참 많이 다녀봤고 진행도 해봤는데 전세계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같이 놀다 보니까 제 자신이 너무 뿌듯했어요 신기하기도 했고요 진짜 저는 춤추고 노는 것을 정말 좋아해서 남들 눈치 안보고 정말 신나게 노는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제 인생에서도 처음이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었던 시간들이었는데 진짜 진짜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와 어떻게 이렇게 놀수 있지? 아, 역시 대기업이라 다르구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고 이렇게 눈치 보지 않고 그리고 열심히 놀수 있는 환경이 진짜 만들어지는구나 진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진짜 몇년 수년 동안 열심히 한 결과가 계속해서 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서밋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본사에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많은 영상도 찍고 그리고 많은 경험을 했는데 진짜 느끼는 게 많았던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기분 좋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지쌤이었고요 앞으로, 앞으로의 앞으로 이지쌤 채널, 그 이지쌤 유튜브, 그 페이스북, 블로그 등 많이 많이 봐주시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할테니까 많이 지켜봐주세요 안녕